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 의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 신제품 소개 고요 엑스라이트에서 어, 나오는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센서 신제품입니다 오픈박스 동영상 인데요 오늘은 좀 다르게 이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오픈박스 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두가지예요 i1 디스플레이 스튜디오 라는 제품 하고요그 다음에 i1 디스플레이 프로 플러스 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엑스라이트에서 모니터 칼리브레이터로 나오는 센서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하이엔드 라고 할수 있는 모니터 센서는 바로 보시는 i1 디스플레이 프로 라고 하는 센서였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거보다 아랫단계로 해 가지고 칼라먼키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칼라먼키 스마일 칼라먼키 디스플레이 두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두가지 칼라먼키 시리즈 다 단종이 되고요 i1 스튜디오 시리즈 라고 해야 될까요 고 시리즈가 나와서 복잡한 cms 나 이런 개념이 없더라도 가볍게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i1 스튜디오 시리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모니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i1 디스플레이, i1 디스플레이 프로 두 가지로 라인업이 재정리됩니다 그래서, 어, 뭐, 편하게 쓰실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되세요. 그런데 조금 복잡하게 내가 뭐 특별한 조건의 어 모니터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i1 디스플레이 프로 시리즈로 오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개의 오픈박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첫 번째로 i1 디스플레이 스튜디오를 한번 볼까 해요. 어, 박스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예전보다 깔끔하고 좀더 모던하게 바뀌었구요 그리고 뒷면은 좀 디자인적으로 깔끔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요 비닐을 뜯으면 안에 장비는 아마 예전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고요첫 번째로는 간단 매뉴얼 사용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뭐 보증서 같은 거같고요 그리고 센스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센스의 모양 자체는 뭐 기존 거랑도 유사하고요 거의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어 단지 i1 디스플레이 스튜디오 라고 글씨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렌즈 타입으로 되어 있고 안에 센서가 들어있는 형태예요요 렌즈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있으면서 어, 예전에 썼던 그 기존의 엑스라인 뭐 칼라모켓 스마일 같이 필터 방식을 쓰는 것보다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케이블만 소중히 잘 관리하시면 생각보다 오래 쓰실 수 있는 센서 종류 중에 하나예요. 결론적으로 하드웨어는 큰 차이는 없어요. 어, 이 센서 종류의 뭐 이렇게 측정해서 조절하는 종류의 매니먼트 장비들은요, 이미 오래전에 기술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소프트웨어적인 차이들이 이 제품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i1 디스플레이 스튜디오는 i1 스튜디오라고 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i1 디스플레이 프로 그 다음에 i1 디스플레이 프로 플러스 이 제품은 i1 프로 파일러 라고 하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뭐 확장된 거예요. 그 개념이. 그래서 센서 모양은 동일해요. 들어있는 내용도 동일하고요. 프로 플러스를 한번 볼게요. 프로 플러스는 기존의 i1 디스플레이 프로에 비해서요. 어, 측정할 수 있는 광량이 대폭 늘어났어요 그래서 2000 니트까지 측정이 가능해져서 지금 뭐 현존하는 모든 디스플레이 혹은 앞으로 나올 디스플레이도 당분간은 뭐 거의 다 측정이 가능한 센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뭐 hdr 기능이 있는 모니터라고 해도 한350 dpi, 350 캔들라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 향후에 나오게 될뭐 OLED 방식의 1000NHDR을 진짜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디스플레이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형태는 동일한데, 단지 차이는 여기 하나 더 들어있어요. USB-C 타입, 아댑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USC b 타입에서 요즘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USB, USB-C 타입 그 젠더가 하나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서의 형태는 동일해요 그리고 어 여기 로고만 이제 i1 디스플레이 플러스 이렇게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픈박스 라고 해도 <웃음> 별로 보여드릴게 없어요 왜냐하면 <웃음>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첫번째는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 겠죠 그리고 들어가 있는 회로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샘플링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기존보다는 샘플링이 훨씬 빨라져서 어, 측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도록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이 프로 플러스는 HDR 기능을 지원한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요, 요 아답터도 한번 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네. 뭐, 너무 간단한 오픈박스긴 했는데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어, 어떻게 결정을 하시냐 하면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사진이나 뭐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아이1 스튜디오로 충분하세요 뭐 복잡한 무슨 뭐 여러가지 조건들을 맞춰서 작업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 충분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모니터를 사용해서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리고 각각의 프로파일을 자주 바꿔서 써야 되거나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조건에 사용을 하려면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거는 아까 보신 기존에 지금 출시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i1 디스플레이 프로를 권해드리고요 나는 HDR, HDR도 필요하다 HDR에 관련 있는 모든 정보들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그런 모니터도 있고 또 HDR TV도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i1 디스플레이 플러스를 한번 i1 디스플레이 프로 플러스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라인업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 오늘 오픈박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